명랑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선 한국 BBS 이왕시지회가 지난 16일 김상돈 의향시장을 비롯한 내빈과 BBS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당 9주년 기념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기념 행사와 함께 그동안 명랑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한 우수 봉사자들에 대한 시상식을 함께 진행해 더욱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조정순 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환경이지만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잃지 않고 밝고 명랑한 사회의 주역이 되도록 힘이 주는 BBS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BS는 아이들의 삶의 정신적인 스승이 되어준다는 목표로 전세계 12개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64년 창설됐습니다. 한국 BBS 이왕시지에는 지난 2010년에 창단해 40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상담과 각종 후원 활동을 통해 송소년들에게 가족과 같은 든든한 울타리가 됐습니다. 경기채널 윤영식입니다.